서부는 실질적으로 서대구 KTX 역사 오픈 마찬가지 오페수야 정말 장도 지하화되는 동네이고요 이슈가 좀 있고 아파트도 대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입니다 서부 마찬가지 내부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매물들 마찬가지 사억대가 눈에 많이 띄고요. 그리고 뭐이억대도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을 해보면 매물들은 많고 거래된 그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는 사실 뭐 거래가 더 없죠 동네 자체가 좀 작은 동네이기도 하고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서대구 역세권 마찬가지 이제 곧 공공이 완료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영무 예담 한건 거래가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업 9천에서 3 6천 소구 평리동 쪽에 신축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입주시기가 돼야 결국은 어느 정도 가격이 내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제 유튜브를 보고 경기도에서 내려오신 분도 자기도 뭐 우연찮게 여에뭐 분중 심리에 휩쓸려서 뭐 분양권을 매입했다 그리고 뭐 서대구 역세권을 보고 투자를 했다 근데 뭐 경기도 쪽에서 투자를 했는 분들도 지금 분위기가 영 좋지 않다 팔려고 하면 팔수 있겠느냐 이렇게 뭐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생각외로 서구가 지금 서대구 역세권이 있고 미시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거래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, 뭐, 달수구보다는 월등하게 작은 동네이기도 하지만은 거의 그 뭐, 전멸 수준인데요. 전멸 수준입니다. 전멸 수준. 예. 마찬가지 여기 거래가 됐는 것도 보면은 5억대에서 고가로 5억 8천을 찍고 5억 3천까지 내려왔는 게한 건. 옆에 히스테이터 도원센터를 같은 경우도 사실 고가에서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거래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서구 자체에 지금 거의 거래가 된 아파트들은 보기가 힘든데 거꾸로 내놓은 아파트들은 엄마장장 합니다 예 물론 북부하고 연계가 좀되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거의 보면은 뭐 2억대 3억대 6억대도 간간이 보이고 이건뭐 북부 쪽이고, 거의, 서문시장 부분 쪽으로도 거의 보면, 뭐, 옛날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, 뭐, 매물들이 좀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. 보면은, 그 서구 자체가 동네가 좀, 작기도 작지만은, 거래된 건 없고, 나와 있는 매물만 많은데, 결국은 서구의 아파트 가격이 내리지 않아서 거래량이 없는 것인지, 아니면, 확인할 바가 없네요. 일단은 어느 정도 거래가 돼야 이게 뭐 1억이 내렸는지, 5천이 내렸는지 확인이 될 건데. 아무튼, 서구 같은 경우는 뭐 3월 달 입장에서는 완전 전멸인데요. 그렇다면 2월 달이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월 달 같은 경우는 영무회담 8건이 거래가 됐는데요. 고가로 거래되는 거에서 5억대에서 상천대 5억 2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.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. 어, 뭐 서구 평리 브로즈 마찬가지로 최고가가 4억 9천이었는데 3억 9천, 1억 정도 내렸다는 게 확인되네요. 결국은 서대구도 1억 정도 이상이 떨어져야 거래가 된다. 뭐,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이런 평리 비둘기 멘션이라든지, 에덴 동지 멘션, 뭐,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대가 좀 낮기도 낮고, 오래된 아파트들, 뭐, 1억대, 뭐, 2억대에, 그런 아파트들 정도는 한 건씩 거래가 되는데 사실 서구는 2월 달에도 거의 거래가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, 결국은 서구도 신축 아파트 위주로만 거래가 될것 같은 모양새인데요. 과연 향후에 어떻게 해서 거래가 됐는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 각 구별로 해서 계속해서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